방울입니다 오늘은 여기에 실치입니다. 예, 실치는 길쭉하게 생겼는데 어, 병어 있죠. 뭘로 병어포 만드는 거거든요. 실치 볶음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래 보관하면 이렇게 노래지기도 하는데 괜찮습니다.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마늘을 조금 굵게 다졌습니다. 마늘 4개를요. 이렇게 좀 굵직하게 썰었습니다. 식용유를 넣는데요. 좀 넉넉하게 넣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실, 실치가 종이컵 3컵인데요. 일단 자 한네스푼 정도 넣었어 마른 건어물 볶을 때는 비린내 안 나게 맛있게 볶으려면 기름이 좀 넉넉하게 들어가야 돼요. 기름을 너무 많이 넣지 않으면 이게 많이 짭니다. 이 자체에 간이 많이 스어 있기 때문에 요 많이 짜거든요. 근데 기름을 넣, 넉넉히 넣어서 볶으면 은좀 짠맛이 좀, 좀 빠져나오기도 하고요. 하기 때문에 좀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름이 이제 어느 정도로 하냐면 섞었을 때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기름이 한번 다 발려질 정도로 좋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골고루 구석구석 볶아지거든요 기름이 덜 들어가면 골고루 좀 볶아지기가 힘들어요 기름이 뜨거워지면서 자글자글자글 거품이 거품을 일면서 막 볶아지거든요 그럼 있으면 눈으로 보여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볶아지는 걸 보면서 볶는데요 그 멸치는 처음엔 좀 비릿한 냄새 나거든요. 근데 바삭 볶으면 온 집안에 고소한 냄새가 확 퍼지거든요. 그 정도로 바삭 볶아야 됩니다. 타지 않도록 잘 저어주면서 일단 좀 바삭 볶아 보겠습니다. 불이 좀센것 같아서 약하게. 이 프라이팬이 열을 받았을 때는 불을 약하게 낮췄습니다. 마늘을 넣는 거는요. 굳이 지금 처음부터 넣지 않아도 됩니다. 우선 기름으로 바삭하고 고소하게 잘 볶아 놓은 다음에 마늘을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멸치 볶음이나 이런 거요 맛있게 하려면 이렇게 잘 볶는데 요령이 있습니다. 이거 잘 볶아놓으면 계속 이제 음식이 남아서 계속 냉장고에 들어갔다 나갔다 해도 맛있는데요. 이렇게 잘 배충 볶아서 이렇게 음식을 해놓으면은 처음에는 맛있는데 냉장고에 들어갔다가 나갔다 하면요 비린 맛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린 맛이 남아있지 않으려면 이렇게 바삭 잘 볶아야 됩니다. 이제 고소한 냄새가 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마늘을 넣어 주겠습니다 이때 매콤한 거 좋아하면 은그 청양고추 같은 거 조금 맵게 썰어서 넣어도 좋아요 자 이렇게 보면 은 기름이 이렇게 보글보글 보글 끓으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볶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참 볶아서 전체적으로 노릇하고요 이제 고소하게 잘 볶여진 것 같습니다 간을 할 때는 프라이팬이 두꺼워서 이게 열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불을 껐습니다 이렇게 불을 끄고 하는 게 좋아요 자, 여기다가 제일 먼저요 물엿이나 올리고당을 넣습니다. 간장부터 넣으면 간장이 훅 연기나고 탑니다. 열, 열을 받아서 오늘 물엿 3스푼 넣고요. 이 자체가 짜기 때문에 간장은요. 이렇게 약간, 정말 약간만 넣습니다. 약간만 넣고요. 그리고 고추장을 많이 넣고 싶으면 많이 넣어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안 넣어도 되고요. 색을 내기 위해서 조금만 넣겠습니다. 이만큼 고추장 이만큼 넣고요. 설탕입니다. 설탕 한스푼만 넣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거를 설탕이나 물엿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이게 짜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이게 많이 넣어야지 짠맛이 좀덜 나거든요. 안 그러면 이거 되게 짠맛이 많이 납니다. 재빨리 섞은 다음에요. 물엿이나 올리고당이 이렇게 끓으면서 이게 딱딱해지거든요. 그래서 딱딱해지면 이거 드실 때 서로 막 들러붙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렇게 불을 꺼놓고 이렇게 하든지 불을 켠다 해도 살짝만 어, 이렇게 섞는 동안만 하고 다 됐습니다. 이렇게 물엿이나 글루고당을 너무 끓이면 안됩니다. 그러면 점점 딱딱해지거든요. 자, 다 됐습니다. 통깨는 마지막에 이렇게 드실 때 조금만 뿌려서 드시면 됩니다. 단짠 단짠하기 때문에 음, 도시락 반찬이나 이게 실치가 좀짜더라고요언데 이제 이렇게 조금 물엿이나 설탕을 좀 넣는 키노커 볶아놓으면 좀 괜찮습니다. 어린이들은 이제 간장만 넣고 볶아줘도 되지만 고추장을 많이 넣지 말고 이렇게 조금만 넣어서 색깔만 이렇게 약간 더 진하게 내는 것도 괜찮습니다. 매운 거 좋아하면 고추장을 더 넣어도 되고요.